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자인 나는 요 남자친구와 사귀다 보면 가끔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운하다는 말을 하면 남자친구하고 자주 싸우게 돼요 그렇다고 서운하다는 말을 안 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이런 말도 못할 거면서 연애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서운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안 하기도 너무 힘들다 라는 거잖아요 이걸 정말 이해해서 내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길지 않은 이야기니까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의 생각이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서로 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평상시에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감정이 좀 힘들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.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서운하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남성분들은 자기가 공격을 받거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적질을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져요, 기운이 빠질 거라고요 근데 그때 요 여자인 내가 그런 의도로 남자에게 한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자인 나는 요 내가 이런 기분이 드니까 네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의도로 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요 이걸 섣부르게 더하게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래도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비난받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남성분들이요 가끔 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내거나 격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 여자인 나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인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내가 너무 만만해서 나를 쉽게 생각해서 이제 막대하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건 여자인 내 추측인 거고요 남자들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널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고 왜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냐 어떻게 내 마음을 보여주면 네가 내 마음을 믿겠니? 이런 답답함 때문에 내가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래서 남자는요 그런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현하는 행동을 그렇게 표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요 우리 한번 악용해 볼까요 남자인 내가요 여자에게 너 알잖아 서운하다는 말을 하면 남자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 거고요 여자인 내가요 너 그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말투로 나한테 이야기하면 여자인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분명 안 되는 거겠죠 분명 반대로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남자인 내가 요 여자가 서운하다는 말을 했을 때아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려고 한게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니까 아프고 괴로워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야 될 거고요 역시 반대로 여자인 나는요 내 남자친구가 가끔은 좀 격하게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순간에요 아이 사람이 나를 막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늘 말은 하는데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할때 정작 우리는 외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